보통 150, 60 이렇게 나왔거든요. 170. 아 네, 수치가. 네 수치가. 오늘 당뇨 환자분들이 태가 못 드신다고 그러는데안 먹어요, 백혈병. 먹고 싶어도 못 드신 거예요. 네. 어.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. 168. 84에서 168. 네. 거진 두 배네요. 와 121로 내려갔다. 혈압수에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탁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. 당이라든가 어 고혈압, 고지혈 어 전부 다 사실은 우리 몸속에 생겨난 독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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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현대인의 많은 대사성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꾼 영양소를 대표하는 미네랄이 부족하다. 그래서 이런 물과 미네랄을 보충했습니다. 또 하나는 어 이제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 필요하죠. 그러면서도 지금 현대인들은 몸 안에 대사가 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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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전적 소인으로 비록 결함된 세포를 갖고 있, 있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발현되지 않도록 후천적으로 막아주는 능력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매칠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매칠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이 브로콜리에는 그 매칠레이션의 내 네, 그 화학반응을 화학 반응을 주도하는 그런 매출기를 함유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것을 주도하는 그런 물질을 갖고 있는 아주 그 유익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도, 어~ 이~ 우리가 브로콜리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특히 이~,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뭐~ 솔포라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케비놀 성분이라든가 이소티오 시아네이트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강력한 항산화력 또 메틸레이션 어,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서 어~ 뭐~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암이라든가 각종 어~ 대사성 질환에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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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있다 났는데 갇증이 나서 먹을 물을 찾았더니 먹을 물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. 굉장히 가깝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. 어, 왜가깝하냐면 사방천지가 물이에요. 그런데 지금 내 목에 들어갈 물이 없어요. 어, 이것은 우리는 뭐냐 면 독소에 꽉 차여 있어서 어,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. 이것은 독식 헝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,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포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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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, 어, 이, 이 질환으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매칠레이션,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성분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이 자체가 당하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컨디션을 가장 정직하게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Here we go! you <laughs>